네 저는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내 차의 실내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너무 요란하지도 또 거추장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변화를 주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템이 생각났는데 바로 앰비언트 무드등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앰비언트 무드등의 시공을 해보려고 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앰비언트 무드 등의 시공은 단순한 인테리어 기능 외에도 여러가지 색상이 주는 감각적 공간의 연출도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신차들은 앰비언트 조명, 무드 등 적용 차량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자동차 실내 공간의 인테리어는 점점 진화되고 단순한 편의성의 기능을 넘어서 힐링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티뷰 오늘 시공할 제품인데 가격은 온라인 구매로 택배비 포함 2만원이 채 안 들었는데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led 컨트롤러 광섬유 케이블 리모컨 그리고 케이블 마감재 이렇게 구성은 간단해 그럼 바로 앰비언트 무드등 시공을 시작해 볼까 우선 광섬유 케이블의 끝에 광섬유 전용 캡을 끼워 줘야 하는데 점등될 때 빛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눈부심이 없도록 해주는 작업이야 다음엔 광섬유 케이블을 끼우고자 하는 부분에 끼워줘야 하는데 틈이 좁아서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카드나 헤라 등을 이용해서 살짝 공간을 만들어주고 끼워주면 잘 들어가고 꺾이는 부분에서는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케이블의 안쪽을 기역자로 잘라내고 끼워주면 깔끔하게 들어가지 광섬유 케이블을 끼우는 작업을 끝내고 LED 컨트롤러에 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계기판과 함께 연동되도록 하면 가장 편할 것 같으니까 휴즈박스에 계기판 퓨즈에다가 연결해주면 될것 같아. 일단 계기판에 퓨즈를 찾고 어느 쪽이 플러스 쪽인지 찾아봐야겠지. 이렇게 하고 컨트롤러에 검정색 선은 차체, 그리고 빨간색 선은 휴즈에 연결해서 다시 끼워주고, 컨트롤러의 또 한쪽 끝을 보면 리모컨 수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노출이 되어 있어야만 리모컨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노출을 시켜주고, 다음은... 컨트롤러의 반대쪽에 선을 보면 광섬유의 빛을 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 광섬유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지 동티뷰 이렇게 하면 앰비언트 무드 등의 설치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럼 차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켜보자고 동트뷰, 조명의 색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역할을 하는데 물론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간을 스타일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조명의 색상이 사람에게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줘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 참고할 수 있게 몇 가지 알려줄까? 빨간색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혈압과 체온을 높여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자극을 준다고 하고 주황색은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고 기분을 즐겁고 경쾌하게 만들어준대 노란색은 활력에너지를 키워주고 걱정 을 덜어주고 명랑해진대 녹색은 자연의 색상으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파란색은 마음을 차분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보라색은 기분이 조정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앰비언트 무드 등의 특별한 기능은 버튼을 누르면 LED 퍼포먼스 기능이 있어서 음악을 듣거나 할때좀더 생동적이게 연출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무드 등이 불필요할 때는 꺼놓을 수도 있게 돼 있지 이렇게 필요할 때또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활용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앰비언트 모드 등 설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작은 조명 하나로 분위기도 바꿔보고 또 조명 때문에 힐링되는 색다른 경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네이버랜다. 수고했어 동티뷰.